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닛 라고 하는 브랜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JC 직거래소가 처음 소개하는 시계인데요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베젤의 크기는 40cm 이고요 이렇게 문페이스가 있는 엘리트 제품입니다 뒤를 보시면 엘리트 지스 여러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게이트 스킨이고요 이쪽에도 지니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별 모양 핀 버클입니다. 그리고 크라운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쁜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스는 18K 로즈골드이고요. 이 진니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1865년도에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음 12시부터 해서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별이 있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래스입니다. 1시 쪽에 이렇게 날짜, 인덱스가 약간 클래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다이얼은 독특하게 이렇게 닷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시를 보시면 문페이스고요. 이 문페이스는 위쪽에 누르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와 8이 있는데, 2와 8이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일자가 아니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케이스를 보시면 다 유광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거립니다 18K 로즈골드입니다 그러면 뒷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면요 이 제품의 이름인 엘리트 182140619라고 써있는데 이게 품번입니다 지니스라고 써있고요 50m 이 제품은 방수가 50m가 되는 제품이고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 또한 5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여러가지 별모양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이렇게 진닛, 엘리트, 매뉴석츄러 어떻게든 이렇게 이런식으로 로터가 별명으로 로터가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긴 로터입니다. 약간 독특하게 날짜가 돌아가는데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크라운을 돌려서 빼는 제품이 아니고 바로 한번 당기고 두번 당기는데 한번 당겼을 때는 날짜, 두번 당겼을 때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날짜를 조정해보면요. 한시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29호구로 돌아갔죠?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30, 그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2, 3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도 다시 날짜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조심스레 해서 한번 더 빼면요 두 번째로 뺀 건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요 한번 날짜를 넘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살짝 돌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날짜도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문페이즈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눌러서 조정을 할수 있고요. 제시 직거래소에서 맨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 진이트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